도토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머리를 해드릴 거예요 아주 멀리서 오신 그 게스트를 모셔볼게요 아~~, 아 원더리난다 아. 역시 유튜버 도토리 친구들 잘 보면 알겠지만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알 거야 어디가 머리가 많이 가장 죽는지 맞춰보세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머리 자체가 엄청 가늘어요 모량 같은 경우에는 없지는 않은데 가늘어서 없어 보이는 그런 모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머리를 어떻게 해서 머리를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자를 거예요 물론 짧아질수록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예쁘게 볼륨이 살수 있긴 하겠지만 직업 특성상 머리를 너무 짧게 자르면 은 돈을 벌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맞죠? 생계에 위협이 생깁니다 <웃음> 그래서 오늘 이 머리를 적당하게 많이 자를 거예요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 앞에 있는 이 머리카락을 여기까지 짧게 자를 거예요 턱 쪽까지 그리고 뒤에 머리카락이 요렇게 뒤로 올수록 길어지게 자를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뒤쪽의 질감이에요 이 뒤쪽 질감을 조금 더 텍스처 질감이 보일 수 있도록 레자 칼론 조금 긁으면서 날리는 스타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좀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 앞머리를 만들 거예요. 앞쪽을 빗질한 다음에 칼로 긁어버리겠습니다. 갈게요. 아픈 말이요. 아파요 안 아파요. 이게 왜 아프죠? <웃음> 아플 수 있어요. 이 느낌 응?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. 어, 그럼 난 좋은데, 변태인가? 음, 변태가 변태. <웃음> 변태. <웃음> 이런 느낌으로 살짝 이제 고데기하면 올라갈 거 생각하고 제가 만드는 이번 윈드 컷뭐그 원더리나 컷, 오, 그 원더 리나, 컷 리나 컷 어때요? 아, 리나, 컷 어, 리나 컷 괜찮다 리나, 아, 리나 컷 괜찮다 오늘 제가 하는 리나 컷은요 왼쪽에 모량을 좀더 많이 가져갈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어정쩡하게 앞머리를 만들어가는 데이 상태에서 뒷머리를 이제 조금 파격적으로 힘이 됐나요? 신장아나대지마 그거 <웃음> 주겠습니다. <웃음> 아, 근데 느낌 되게 좋다. 아, 이렇게 해서 싹다 한번 잘라볼게요. 이 뒷머리를 한 번에 잡혀서 자르겠습니다. 시원하세요? 내가 어, 머리 긁어주는 것 같아요 짜잔! 와우. 반대쪽은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뒷머리에 칭을 낼고요 남자처럼 여기다가 오늘은 진짜 내가 오랜만에 미용인 된 느낌이에요 머리를 만들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질감 완성 끝났고요 길이도 끝났어요. 이제 마지막 질감 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커트만 다 끝내봤어요 뭐 드라이 손질 안 하면 이러고 제이 다니시는 거고 손질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부터는 새로운 또 변신을 오도습니다 뭔가 미용사로서 나의 칼도리를 한느낌이에요아 되게 맘에 들어요 약간 여자 울프스타일라 생각을 하게 되면 되고요 앞머리 포인트 네. 여기가 심심하니까 살짝만 좀 다른 게 있다면 여러분들 머리가 일로 올수록 비대칭으로 조금 길어지고 층도 이렇게 줄어든다 생각하시면 돼요. 왜냐면은 여기다가 층과 길이감을 반대쪽과는 다르게 리드미컬하게 줬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뭐라고 해야 돼? 이 스타일 이름을! 리나컷 네, 리나컷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머리 디자인 자체가 단조롭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리드미컬한 머리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스타일 보시면서 영감을 받아서 나도 이런 스타일 해봐야지 나도 이런 부분에 이런 포인트를 줘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궁강렬하고 원더니나였습니다 모두 안녕